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데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자살하면요 예 천벌을 받아버려요 천벌을 받는다고요 예예예 예, 예. 아... 끝이 아니고요 예 죄를 받는단 말입니다 아 죽으면 끝이라 고 그러고 자살하는데 천벌 받는다고요 그 윤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윤회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경전에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경전에서도 자살하면 안 된다. 예예예큰 예. 일이구나. 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 예. 살려고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런 걸 많이 하죠 살려고. 또 가족들이 예. 희생봉사를 참 많이 하죠. 예예. 예.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예. 하늘의 축복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복이구나. 예. 우리가 죽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죠. 많죠 이유가 그렇지만은 예, 예. 오늘은 예. 인터넷이나 유튜브 있죠? 예예. 예. 공간 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해보겠어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말이나 그래 예. 속아서 자살을 하는 걸 보면 예.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 정말 이 중으로서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작년에 여자 가수들 참 이쁜 아가씨들 많이 죽었죠 자살 정말 아까운 예. 사람들이잖아요 글쎄 왜 자살하는지 참... 이겨내야 된단 예.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그래요 마음이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왜 말에 그래 소금은 되지 않는 걸 속죠 예 속아서 그렇죠 기계에 예. 목숨을 던지죠 예예. 예. 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닌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예.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속아서 예. 죽는 것이에요. 예, 좀 참지 걸못 참고 그냥. 그러면 상대방한테 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맞아요. 그냥 무시해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잉? 예, 예. 정말로 괴로운 사람들은 예. 관심을 가지고 예.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첫 번째 예. 조연증 환자가 있어요 조연증 환자요? 조연증 환자 알죠? 알죠 그게 정신병인가요? 예 맞아요 흔히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그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을 보면요 예. 어렸어 부모나 예. 주위 환경으로부터 큰데미지 있죠? 예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 크면서 치료를 안하면은예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천성이 많나요? 후천성이 아 선천적인 또 약간은 있지만 예 후천적인 것이 많아요 제가 볼때아 그렇구나 제가 이 절에서 많이 다뤄봤습니다 아. 많이 치, 저기 치료도 해보셨어요? 예 치유를 해봤어요 치유 치유 예예 예, 예. 아, 예, 예. 이런 분은요 예, 예. 마음이 안정이 잘 안돼요 예,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작은 사소한 일에 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아... 화나 불만이 자주 일어나고요 예. 통제불능이 돼요 아... 이러한 분한테는요 예. 말이나 행동을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해야 좀 치료가 되나요? 이 병원 치료와 함께요. 예. 불교 명상이 있거든요. 예. 이 불교 명상을 하게 되면 치료에 큰 치유가 돼요. 아, 명상, 불교 명상이 중요하구나. 예, 예, 예. 예. 둘째는요. 예. 우울증 환자가 있거든요. 우울증 환자는 또 어떤 병이에요? 아, 이건 생활에서 와요. 자기 생활 선천성이 아니라 왜 네, 생활 환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면 그것도 치유하실 예, 예, 때 예, 보셨어요. 예예. 예. 아. 몸이 마음이요. 예. 약하고 신신이 있죠. 예. 몸이 미약한 자에서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안정되지 못한 생활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정서 불안 있죠. 정서 불안. 희망과 용기가 없고요. 예. 신신이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리고. 것이 귀찮고 의욕이 없어요. 예전 사람들을 보면. 아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유는 또 어떻게 좀해요 이런 분들한테는요 예.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예. 사안에 희망이 있죠. 예. 용기를 주고 보듬어 줘야 돼요. 아, 그래야 좀 치유가 예예. 좀 된다. 그리고 예. 병원치료와 함께 있죠. 예. 불교 명상인 남방불교 있죠. 예, 남방불교. 사마다 이빠사나를 시켜보니까 효과가 대단했어요. 불교 명상 그 아. 해면은 효과가 있구나.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신병이 있습니다. 예? 신병은 또 뭐죠? 귀신병이. 귀신병이요? 예예예. 예, 예. <웃음> 몸이 몹시 아파서요. 예. 병원에 가서 예 진찰을 하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아 그게 귀신병이구나. 아, 이게 귀신병이 특징이에요 실제로. 멀쩡한데 막예 진찰을 해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기독교 영화 보니까 엑소시스트 뭐막 그런 거 비슷한 거아요 아, 그런 거 똑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요. 정신병은 취급이 안데 정신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멀쩡한데,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예, 예. 멀쩡한데 막 흔들리고. 그게 어... 몸이 몹시 아프다게 해가지고요. 예, 예. 병원에 가서 진찰 하면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스님. 그리고. 예. 물질적으로 있죠. 예. 힘들게 하고요. 예. 거지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무속인들을상대해봤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요. 예. 주저 앉혀버려요. 아. 그리고 가정생활을 못하게 해요. 큰일이구나. 그게 전생의 업병이라는 거예요. 업병? 그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웃음> 그래요? 조상 예.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해요. 예, 맞아요. 못 고쳐요. 멀쩡한데 어떻게 고쳐요? 그러게 자신이 참여를 많이 하고요. 예. 절에서요. 예. 명상을 하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아, 이것도 치료법이 있구나. 우리는요. 예. 우리 속담에. 예. 개똥밭에 굴러도요. 예. 저승보다. 예. 이승이 좋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 죽으면 예. 되겠어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살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요. 예. 무슨 일을 하면은 다 성공한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스님 말씀들은 맞아요. 불교에서는요. 예. 자살, 낙태, 살인이 예. 있거든요. 예.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아왜 그러냐. 예. 천보를 받고요. 예. 중류에서 태어나 중류. 중류.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주기가 있거든요. 사주기가 있다고 예. 생유. 생유.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 본유가 있어요. 예.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사유가 있어요. 예.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류가 있는데요. 예. 이 중류에 태어나는 거예요. 전부. 중류. 아. 예. 이 중류에 태어나면은요. 예. 유명하지를 못해요. <웃음> 공중에 떠돌아다녀가지고 예. 꼭 복수를 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예 복수를 줄어들고. 해요 예. 자기 해고지한 사람들이 있죠 예. 또 자기를 죽여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 이런 사람들한테 꼭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 호는요 예. 악신이 되는 거예요 악신 그리고 유주우주 고운이로 떠돌아다녀가지고 예. 잠시 저세상으로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거구나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 예. 비위가 되는 거예요 아유 자살하면 안되겠네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자살하면 그리고 예. 우리가 저세상을 한번 지구 저세상을 한번 봐요 예.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예.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스님 저 자살하기 전에 좀 이렇게 자살 좀안 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것은요. 예. 자기가 심호흡이 예. 있죠. 심호흡을 예. 세 번을 갖다가 한번 들숨, 날숨을 갖다 세 번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기 결단, 결단 내리기 전에 예예 예. 예. 그리고. 저 세상 밖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숨 크게 세번 내쉬고 하늘을 한번 크게 한번 쳐다본다. 땅도 한번 보고. 예. 저 세상 밖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는. 아. 그럼 조금 낫겠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요. 예. 자신이 욕심이며. 예. 가족한테 큰 상처를 줘요. 예.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예.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작은 미물 생명체에 대해 진리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예.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이 지구는요 예.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에요 예 맞아요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버리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유, 생명 버리면 안 되죠.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예. 예. 당신이 지구의 주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예예. 예. 모두 사랑하고요. 예. 이웃과 함께 예.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럼 스님 마지막으로요. 내가 자살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자살하기 전에 딱두 가지만. 저 하라면서요. 호흡을 예. 깊게 예. 들숨 날숨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세상 밖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신비로한가. 아, 참, 참, 참. 그리고 내 생명의 존재가 예. 이 지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면 그걸 생각한다면 예.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스님, 고맙습니다.